링게맨, 로블록스. 자 오랜만에 스파이더할 거예요. 모두 플레이하시고. 네. <웃음> 뭐야 뭐야 얼굴 왜 이래. <웃음> 아 얼굴. 우리. <웃음> <웃음> 아스파이더 한다길래. 아 <웃음> 얼굴이 중요하잖아요 얼굴이 스파이더는. 그치? 이런 얼굴을 가진 스파이더면 좀 끔찍하긴 하겠다. 좀 기대가 되는구만. 극혐이야. 내 얼굴이 제일 좀 부담스럽거든. 빨리 아? 숨어야 돼, 숨어야 돼. 나다 까먹었어. 아까... 누가? 다, 나, 나도 진짜 까먹었어. 뭐생겼다 뭐 그랬는데... <웃음>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한다, 그렇지 너무 오랜만이라서 토마어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웃음> 야, 뭔 소리야 이게? 음. 설마 죽은 거야? 음. 어? 음. 벌써? 네, 아니겠지. 아니 거야. 야 설마야, 벌써 다 있어? 내 시간 끌고 있어. 아, 알았어, 알았어. <웃음> 아나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뭐 <웃음> <웃음> <웃음> 누가 죽는 소리가 나? <웃음> 죽은 거야? 죽었어? 야야야야야! 어? 야, 야, 야. 거미 거실 거미 거실에 있어! <웃음> <웃음> 아 들리시와스 향기 가나 도망자. 위로 올라가 볼까? <웃음> 2층에 방에 가면 폭탄 있어. 어야 어. 어? 야! 어어어어어어어지어어될 오, 오, 오. 텐데 오. <웃음>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아어어어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아어어야아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그어어어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있어라어어있어라 아. 오 리얼은 죽었어. 음, 고소하네. 여기로 가면 되나? 여기로 가면은 뭔가 노랑머리 냄새가 난다. 노랑머리, 노랑머리, 노랑머리. 뭐찾지 내가 스페더 찾았어. 오케이 그거 지하 가서 돌리면 되거든. 음, 알았어. 저 거미 그냥 좀 귀엽네. 어? 우리 얼굴에 비해서 말이야 귀엽기만 한 걸? 맞아. 내가 볼때이 이 지하 본커에서날 기다리고 있는 냄새가 난다. 아니겠지? 내려가면 왠지 거미가 날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래서치빠 야, 있어. 진짜 있어. 진짜 있어. 거야. 떨어질까 봐 아, 어! 어! 아. 응, 아. 음. 음, 아. 아, <웃음> 아! 아! 아! 아, <웃음> 거짓말이야. 거짓말. 뭐라, 무지막에 없다는 걸 모르고 있네 거기 문을 열고 도망칠 수 있어 문 열고? 문 열고? <웃음> 어! 문, 열고? 문 열고? 문 열고? 문 열고? 문 열고? 으미야야 그만 가지 아! 못생겼데아 진짜 웃겨 해충약 있다. 음 이제 너못 와. 해충, 해충아. 볼래 음 스프레이로 이, 음 뿌려줄 거야. 어, 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미치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음. <목소리> <목소리> 야 뭐야 뭐이야야 뭐야 뭐야 뭐야 댕야야 뭐야 야뭐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이 <웃음> 거미에게 물린 사람은 세상에서 어? 제일 어? 못생긴 어? 사람인 것이여 어? <웃음> <웃음> 세상에서 <웃음> 아, 제일 <웃음> 못생긴 사람 방청 얼굴이 좀 극혐이긴 했어. 진짜 다 죽었어 진짜로! 나 일진 <azulhar> 거미! 나 일진 거미! 니네 지나가면 진짜 앞이 다 뜯겨! 그래! 응? 저는 열쇠 있어! <웃음> 니네? 야, 이거 지나갈 때마다 <웃음> 야, 백 원씩인 거 몰라. 백 원씩은 누가 정한 룰인지. 음 아, 여기도 부셨어야 됐네. 아, 반갑네. 이, 이 녀석들 잘 숨네. 야, 한 입만 먹자. 그게 됐으면은, 전에가 날 먹을 수 있었겠지. <웃음> <웃음> 한 입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네. 자네가 안... 못생긴 것도 거기에 설치했지 한 님, <웃음> 두 님, 세 님, 네 님, 다섯 님, 여섯 님 안돼 막 마십 님 안돼 거기 설치 거기서 설치한지도 모르고 그냥 뛰어 내려버리네. 누가 걸렸는데? 어디지? 위다 위에 있다. 아니 마... 내 위에 없는 거야. <웃음> 야? 이 만두처럼 생긴거 두이이잎빨이 <웃음> 도망가! 네? 이러고 있을때가 아냐! 이야 이거 육즙이 죽이는가 고기만두처럼 생겨가지고 <웃음> <웃음> 육즙이 똑똑 <웃음> 떨어지네? 이거 아닌가? 위치홀 가야됐나? <웃음> 뒤에? 뒤 뭐가? 어? 이흐흐이이흐흐 오늘 <웃음> 소아도 <여기서 아주 웃음> 제대로 지키는구만 <웃음> <웃음> 맛있다. 이는 옛날부터 잘생긴 사람을 다고 알려져 있네. 가될 기회가 두 배가 되었다는데 나왜나두 배권 지이안 <웃음> 어? 근데 나, 아닌가 봐. 난 아닌가 보다. 어? 난가? 리아 리아도 아니다. 이거 어? 저리 가. 어? 어. 나 왔다. 고기 만두 거미 되겠구만 아, 고기 만두 거미 안 되라고. 나또 만두 거미는 또 처음 보잖아. 우리 진짜 한번 밖에 모자 말 없이 깨볼까 한 진짜 한진지하게번 게임 해봐. 오케이. 풀어봐. 풀어봐 이거. 뜯고 고 자자자자. 밖에서 뭔가를 본것 같아요. 음. 바로! 다... 바로! 고기만두였어요! 뭐? 자꾸 고기만두 고기만두 거리래지네어어떻게 아! <웃음> 생겼길래 거미가 이렇게 놀라는 거야 보자마자 고기 고기 고기만두 만두가 어리내 <웃음> 아! 만두가 많이 불량하네? 댕댕 일로와봐 거미한테 무서워할 필요 없어 우리 만두 한입 하자 일로와봐 만두 한입 하자 만두 좀 한입 해볼까? 만두가 이상한 거같 벌써 거지. 저걸... 가... 만두! 냠냠 <놀람> <놀람> 쩝쩝 마, 만두 만맛있죠 가만 안 떠! 가만 안 떠! 야 이거 못생긴것봐 이거 어? 심술 가득하게 생긴 것봐내말좀 <놀람> 들어봐! 내말좀 들어봐! 못 잡아? <놀람> 다이너마이트를 찾아야 돼 얘들아 다가트렸어! 다가트렸어? 스패너! 스패너 찾아야 된다 스패너 찾았어. 어. 누워 있어. 어? 누워 있어. 어, 진짜 이 못생긴 것좀 봐. 음? 어, 진짜. 어? 요거 봐요. 타이밍이, 타이밍이 안 왔나 보네. 아직 시간이 안 됐나 보네. 아직 쿨타임이안돌았나 보네. 1초, 1초, 1초. 1초! 아! 아! 아! 자, 아! 아! 아! <웃음> 누워서도 쏠수 있어? 이따서. 어 노란색 끼 찾았어. 오케이. 찾았어. 오케이. 이제 가기 나가기만 하면 돼, 얘들아 앞으로 앞으로. 찾았어. 어 앞으로 와. 나 지금 응. 1분남 스프레이 1분 남았어. 오오. 좀 기다려. 뺑뺑 돌아, 뺑뺑 돌아. 오오. 오오. 왜 그러세요? 이거 그냥 그거 같다. 강강술래. 강강술래 미리 열어놔야지. <웃음> <웃음> 어? 이거 이대로 지나갈 수 있겠는데? 어서. <웃음> 아, <웃음> 아, 아! <웃음> 야호. 지나갈 수 있지. 오. 어? 어? 야야 어? 어? 야, 나갑니다 야야 보세요 야야야야야야 <웃음> <야, 웃음> 너무 뛰나가 너무 뛰나가 나이초 남았지 이초 남았지 음바보야음맞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왜 여기 있어 <웃음> 아 잠깐 내말좀 들어봐 어?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고기 만두 사줄게 응, 알았어, <웃음> <웃음> 응, 알았어. 갈비 만드는 좋아해? 아..아.. 아, 너 근데 틴트를 너무 많이 바른 거 아니야? 아, 김치 맛도 좋아해? 김치 맛도 좋아해? 잠고이요 잠깐만요 좋아만요잠깐만 아.. 진짜.. 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요 잠깐만요 잠깐요잠 Okay. <laughs>